안녕하십니까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 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제 금액이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게 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대상이 안됐던 분이 올해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작년에 냈던 금액에 이미 두세 배 이상 올라서 나온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원래 어,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지금 그 정부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려고 예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완화 안 되고 올라온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상태네요. 어, 보니까 올해는 납세 의무자가 총몇명 정도 해당이 되했더니 130만 7천 명 정도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정부세. 와, 인원도 장난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130만 7천 명의 인원이 종부세 해당 대상자인데요 어, 일단은 주택은 95%에서 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 기준으로 삼는 그 금액인 거죠 어, 그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95%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주택은 이게 주택분입니다 그런데 토지분에 대한 그런 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요 작년에 95%에서 올해 100%로 오히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신 분은 토지 공시가액이 내려갈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극히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100%까지 올라왔으니 이거는 뭐 한도 끝까지 다 올랐네요. 토지는. 어저 뭐 같은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토지가 작년 대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 한 3.5배 정도더라고요 어, 가액도 늘리고 요 공정시장 가액이 요 아마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장난 아니네요 근데 주택은 이제 요게 95에서 60으로 또 줄였고 어, 그래서 조금 줄은 분들은 계시긴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1인당 그 한도가 공동지분일 때 원래 6억에서 9억으로 한도 늘린 거 어, 그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억에서 9억으로 늘린 거 이거 아직 법 통과 안 됐거든요. 그럼 1인당 그단독의일때 11억을 12억으로 늘리는 거이거도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되어 있는 거는 다만 이제 이런 제이 거죠. 일시적이 주택 이 상태일 때 어, 신규주택을 어, 종전주택 그 팔기 전에 새로 지득을 해서 우선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 그럴 때는 그냥 1주택을 가진 그것처럼 적용을 해주되 그 가액은 두개다 합하겠죠. 어, 공시가액이나 그집 가액은 다 더하고 주체 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정시장가를 65, 60%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뭐한 채를 아예 없는 걸로 치는 게 아니고 세율이라든지 뭐 적용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1주택 혜택을 주는 거죠. 어, 그런 그게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지분이 40% 이하거나 어,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지방은 3억입니다. 그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한 다 되어 있죠. 상속받아도 뭐 가액이 안 크거나 지분이 공시가액으로 크게 안클 경우에는 뭐 제외가 또될수 있네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면서 3억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어,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이어야. 이건 엔드 조건입니다. 이하이면서니까. 3억 이하이고 엔드.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마. 그냥 그, 그야말로 시골에 소재하는 그런 일주택일 경우에는 없는 걸로 그냥 봐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이번에 올해 일단은 적용되는 거예요. 1세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이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그 요거 외에 아까, 어, 단독소유일 때 12억까지 한도 늘리고, 그 다음에 공동일 때 6억에서 1인당 9억으로 늘리고 하는 거는 법이 아직 통과가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옛날에는, 어, 조정지역은 이주택 이상은 중과 세율이 적용됐잖아요. 종부세 세율이. 어, 근데 그동안 바꾸고자 했던 게 가액을 총합산해서 그냥, 어, 원래 집한 채일 때그 세율들을 금액대 별로 적용하는 걸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어, 그래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뭐 납부유예 신청을 한다든지 뭘 신청을 해야 될 거는 12월 12일까지는 어 뭔가 변화가 있는 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어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2만 4천 명뭐 그런 분에게 별도 안내문을 또 발송을 했대요. 응. 그 다음에 올해는 합산 배제 어 기타주택 범위도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어, 가정, 기존 가정 어린이, 어린이 집용 주택, 위탁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군구 인가를 받은 민간 직장 어린이집 등 어, 모든 어린이 집용 주택이 합산 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문화재 주택도 그렇고요다뭐 어, 합산 배제를 해주네요. 어, 그리고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일반 유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도 이제 확대를 한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어야 하죠. 그냥 막 부동산 투자법인 그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할 때는 다음 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또는 이제 납부를 할수 있네요. 어, 그 다음에 9월에 달 합산 배제 신고나 과세특례 등 그런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어, 이를 반영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전부세가 어, 어, 일단은 지금 부동산이 조금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요 종부세 뭐 이거 뭐 공정시장 가액 60% 적용하고 낮추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걸 뭐더 낮추려고 지금 어, 국회에서는 언어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 플러스 앤드 어, 뭐가 필요하냐면 은 취득세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취득세 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취득세가 그냥 중과하는 것 자체를 그냥 폐지를 하면 좋겠어요. 어, 각그 행정, 부산 지방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원래 취득세가 재원의 30%거든요. 지방에서 쓰는 재원의 30%가 지방세인데, 그 중에 그 지방세, 취득세인데그취득세가 거래가 있어야 거둬질 거잖아요. 조정지역일 때는 거래를 예를 들어 뭘한급만 해도 1주택 있는 사람이 2주택자는 8.4% 이렇게 내던 걸 비조정으로 풀고 나면 2주택자는 일단은 6억 이하는 1.1%잖아요 8.4 내낼 것들이 그죠 그게 1.1%가 만약에 되었다고 라 하면 거래량이 8배가 늘어야 지방에서는 그게 본전이잖아요 거둬들이는 그 취득세가 맞죠 어, 근데, 중간은 풀어놨죠? 취득세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안 거치죠? 그러니까, 거래를 먼저 활성화해야지만이, 어, 좀, 이렇게 지방행정 뭐 재정도 살아날 텐데, 보유하고 있는 이 종부세 포함, 취득할 때의 장벽, 어, 취득세의 장벽이 낮아지지 않으면, 금리도 금리지만, 금리가 조금 내려오더라도, 거래 활성화 되기가 안 쉽습니다. 어, 이 종부세도, 물론, 어 정부의 국회에 아직 계류대가 있으면서 통과도 안된어 중과 안 하고 어 공, 그 공시가액 합해서 곱하는 공시가액을 집이 열채면열채면땅 합해서 그냥 세율을 금액대별로 적용을 하는 주택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 말고 금액대별로 그냥 합해서 어 세율을 차등화해서 하는 그거랑 취득세를 완화하는 거랑 어, 이거는 정말로 좀 빨리 실행이 되어줘야지 만이 어, 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니고 완전 수직 낙하하면서 경착륙을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조금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어, 그래 활성화하려면 물론 양도세를 완화를 해서 파는 사람이 좀 편하게 팔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미 매물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손뼉이 이렇게 탁 맞아야 소리가 날 거잖아요. 한쪽만 백날 갖다 대면 뭐합니까? 마수칠 손벽인 나머지 한쪽 이게 매수쪽이잖아요요거는 취득세 장벽과 어 아까처럼 보유하고 있을 동안에 종부세도 조정제일 때는 이 주택부터 중과되는 이런 세율 이런 어 거를 조금 완화를 해 주시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종부세가 나왔는데 어 뭐아 근데 이거 많지는 않아도 작년 대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몇 배로 늘어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주택은 공정가율이 내렸지만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이 또 5% 더 올라서 이랬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도 어느새 또 하루가 저물었네요. 어,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 이런 장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정보인지도 참 헷갈리고 애매한 그런 시국입니다. 어, 일단 뭐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서 좀 편하게 많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는 뭐 그런 관심들이 생길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 유튜브도 뭐떠문떠문 올리게 되네요 특별히 올릴 거리가 없어서 떠문떠문 <웃음> 인사를 드리더라고 잊지 마시고 아, 그래도 좀 찾아주시고 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종부세정도 곧 고지서 나온 거 소개 드리고 퇴근할까 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